저 오늘 일찍 일어났는데 저 이거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제밤에 먹으려고 하다가 진짜 너무 에바일 것 같아서 참았거든요 내일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하나 먹고 나가보려고요 제가 친구네 집에 집들이를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라든요 나트로 포장이 되뀌있어요 아침이니까 하나만 발물다에는크루아상 모드로 해가지고 3분 30초 하면 된대요. 요즘 컬리 시킬 때마다 사고 있는 서량 딸기입니다. <놀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설레네. 아침부터 너무 장, 파티를 하나 <웃음>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맛있음. 그리고 이거 진짜 먹으려고 이 의욕으로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한3에만 찍어야겠다. 이게 진짜 뭔가 밥처럼 크림치즈랑 먹어도 맛있고 저처럼 디저트로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디저트로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딸기랑, 생크림이랑, 크로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음~~ 너무 맛있어 아두개할걸 그랬다 근데 이게 제가 컬리에서 시켰는데 14,000 얼마거든요? 근데 다섯 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싸긴 한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재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있으면 은 발뮤다랑 하면은 금방 되니까 어디가 이렇게 딸기랑 바클. 급식 바로 전세대라서 을 제가 약간 맨날 쓱배송 시키고 쿠팡 시켜다가 요즘 컬리를 좀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컬리 쓰시는 분들 맛있는 거좀 알려 주세요. 저는 요거 세들러 하우스 크로플이랑 차알 마라샹궈 있거든요. 그거 진짜 엄청 잘 지키고 있어요. 진짜 에 일단 진짜 오오 좋아좋아 됐습니다 맛있겠어요 오른쪽 왼쪽 도수 아세요? 네네네 내 і й 지 v r 싶은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회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다 끝내고 가고 싶었는데 지금 핸드폰도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저는 일은 퇴근을 하고 필라테스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언제 오셨어요? 방금이요.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겨드랑이 안정화. 그렇죠. 엉덩이 뒤쪽 조여내고 쭉 들어 올려요. 더 올라가요, 엉덩이. 그렇죠. 엉덩이 더 내밀어요. 여러분 저필테하고 집에 왔고 오늘 정말 저 조져졌습니다. 근데 제가 근육은 늘고 체지방이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저녁밥입니다. 당연히 이것만 먹을 건 아니고요. 이거 먹고 뭐더 먹을 거예요. 어머 저막 땀나고 해가지고 지금 얼굴에 완전 기름 폈거든요? 이거 먹고 빨리 일단 샤워 먼저 하려고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 네 난이도 조절을 지냈으면 이런 는 없잖아요 음.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예요 어디 살아? 아껴 써요 어차피 더 잘하실 것 같아서 남수님이 이렇게 고맙다. 가봐. 그만 시간에 이러지 말라니까. 오늘의 OOTD 이렇게 하늘색 셔츠 살짝 보이게 입어줬고 그 다음에 베이드 색깔 니트에다가 이런 코트 입었어요 그리고 가방은 이거 멜 거고 목도리도 해줄게요 어... 오늘 지금 저 출근은 좀 빠른데 오늘이 저희 회사 배치 프로그램 심사 있는 날이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가서 서류들 한번 다시 보고 질문할 것들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 바쁠 예정이에요. 1등이다 1등 여러분 물 떠왔고요. 저는 아침 식단으로 이 달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3개 먹으라고 했는데 전 3개는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있어요. 이팅 중. Oh. <목소리가> 여러분 저스타트 심사 끝나고 저녁 먹으러 왔어요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중간에 습업가서 음료 하나 마셨어요 짜잔 이거는 야키니쿠동이고 소고기라서 단백질이라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파스타 시켰어요 이거는 바질파스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여러분 저 다이소 와서 물티슈랑 이거 원래 살려고 했던 게 이거 헬스할 때 여기 끼우는 밴드인데 그안 보이네요 왜 없지? 찾았습니다 저는 초급자 따위는 안 하고 저 중상급자용이랑 중급자용 아 중급자용만 살까? 아무튼 이렇게 살려고요 이제 집에 가서 편집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잠깐 회사에 들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밥 먹고 회사 잠깐 왔어요. 그래서 저 파트너님이랑 하나 투심을 같이 준비하기로 해서 제가 해야 될 파트들 체크하고 매일 답장하고 가려고요. 오늘 스타트 심사 엄청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 씻고 인스타에 포스팅 하나 했고요 그리고 지금 편집 좀 하다가 자려고요 내일 주간에 있는 날이라서 회사 평소에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어 7시에 일어나면 완전 여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 좀 하다가 딱한시간만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소 가서 요가 탔어요 유산소 할 시간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거 밴드 끼고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끼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하는 운동 배웠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엄청 많이 풀려가지고 코트 입어도 별로 안안 안 춥더라고요. 너무 좋아. 짜나 어, 참치로 했다고 하 나도 그렇게 잡긴 했는데. 응. 여러분 저는 제 앞에 인녀 심사용님이랑 포켓 먹고 돌아왔고요. 파스쿠치에서 아이스크림 샀는데 저희 주문이 누락돼가지고 거의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시간 아까워. 피넛, 솔티카라멘. 여러분 저는 퇴근할 거예요. 초심보고서 한두 파트 정도 쓴것 같아요. 내일 스타트 심사하는 거 자료도 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못 봤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보려고요. 여러분 저는 출근할 건데요. 오늘 아침 일찍 필라테스 갔다가 출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복이랑 오니스트는 이거 선생님 하나 드리려고 챙겼고 그냥 가방 날씨가 많이 풀려 가지고 이런 숏코트에 트위드 입어줬습니다. 쭉 밀어내고 허벅지 안쪽 힘쓸 거고 무릎은 살짝 그렇죠 자 마시고 유지 거기서 왼다리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 오늘 하루는 아침에 일찍 필라테스 가 가지고 필테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그리고 저희가 스타트라고 배치 프로그램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 선발팀 최종 심사하고 그래서 한 2시부터 6시까지는 계속 그 인터뷰를 연달아 봤어요. 그래서 그거 심사하고 끝나고 나서 팀원이랑 대표님이랑 어떤 팀 선발할지 얘기하면서 저녁 식사하고 사실 제가 오늘 원래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녁 약속은 못받서 취소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지금 집에 돌아왔고요. 제가 오늘 쓴 플래너 중에 오늘 제가 8개 썼거든요? 8개 썼는데 하나 빼고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뿌듯한 상태고 하나는 제가 광고 받아가지고 기획안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기획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저랑 친한 팀이 IR덱 검토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좀 하려고요. 술은 많이 안 마셔가지고 사실 거의 안 마셔서 정신은 너무너무 멀쩡한 상태라서 그거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 오늘 목표한 거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편하게 만 편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전에 편집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이거 이솝 핸드워시 한통다 썼어요. 제가 약간 이런 거한통다쓸때 엄청난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써가지고 너무 좋고 또 제가 한 2년 전에 선물 받았던 핸드워시들이 아직도 잔뜩 남아있어서 그... 논픽션 향타를 지금 새로 까서 화장실에 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마지막 타이도 먹었어. 아, 맨 마지막. 아, 그러면 새우 뱃지랑 양배추 샐러드 같은. 드려드고요 위에 양 전갈육살 다들 정확한 라무 소스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에 먼저 뿌리셔서 한입에 드시면 좋습니 음. <놀람> 위에 고기는 여기 있는 스리야차 소스 찍어 드시면 되고 매운맘 소스랑 고수 오일입니다. 쌀국수에 고수가 따로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만든 고수를 따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놀람> 여러분 저는 오늘 야근 중입니다. 닭가슴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요 <웃음> 여러분 지금 시간은 11시 34분 이념님이 저랑 야근 중이고요 저는 검토했던 회사에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앗! 용량이 부족하네? 짜잔! 디토라는 코스메틱 브랜드인데 아쉽게 투자는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라이너 음,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다 떨어졌는데. 굿! 섀도우 팔레트 이거는 제가 선물로 남는 장 남는 이거는 제가 더 틴트 안 들고 다녀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분으로 회사에 남겨 두고요. 파운데이션은 제가 진짜 제가 원래 쓰던 거 지금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집에 가져가 가지고 써 보겠습니다. 지금 11시 38분. 아, 나 아직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와아닌데 어, 그냥 오늘 잠을 자지 마세요. <웃음> 아 잠을 자지 말라고 할 거면 연봉을 더 주세요. <웃음> 쓸쓸한 그의 뒷모습. 안녕히 계세요. <웃음> 이거보다 <웃음> 이게 더 <너무> 웃김. <웃기. 웃음> 이거 너무 웃김. 자기의 뭐야. 진짜. <웃음> 아니 파이팅 하시고요. 건승 하시고 파트너님한테 혼나지 마세요. 갈게요! 내일 봐요!